이곳은 평화로운 분위기가 가득한 어느 한 도시 아이고 김씨 어디 갔다 오셨어?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든다 아우 피곤해 아 이제 좀 들어가서 자야겠다 이런 평화로운 나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다 피자피자피자 총의 악마의 특장탄 5분만에 지구의 절반을 없애버리고 난다 그리하여 인류의 완전 멸망을 막기 위해 초특급 전사가 나타났다 아.. 이거 이거 가만히 냅두질 않는구만 어, 이번에 뭐 진짜 총의 악마를 막아야 된다고 봅쇼 겜말못겜 노재능 유지가 이 세상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 황폐화되버린 요 체인소민 세상을 좀 구하기 위해 기본적인거는 좀 하면서 한번 성장을 슬슬 한번 해보자구요 참나무 판자를 조금 해서 그렇지 역시 뭐 기본적인 거는 기억을 하고 있구만? 여기다 이제 하면 검이 만들어지고요 무기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일단은 뭐 필요한 도구들 미리 좀 만들어둡시다 저런 색깔의 말도 있었나? 새로 나왔나요? 어떻게 새끼 말도 생겼네? 너무 귀엽다 치타! 치타! 아, 제가 우리 휴치타와 이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심이 굉장히 컸는데, 여기서 진짜 포치타를 만나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포치타와 덴지와의첫 만남을 보시면은, 길가에 쓰러져 있던 피 흘리고 있는 포치타에게 피를 나눠주거든요? 너, 내 반쪽이 되어라. 짜자 피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하하하하. 안녕, 포치타, 일로와. 아! 오케이. <웃음> 어우 귀여운거 봐 공격이 되나 이걸로? 음. 맛있다 음. 우이와 공격이 근데 10이나 되네 이거 세구나 이거 뽀찌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데빌 헌터가 되기 위해서 마키마시가 그 데빌 헌터 자격을 준다고 하거든요 마키마시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 봅시다 때마침 여기 마을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주목주목주목주목 아..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잘 살고 계시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계는 휴인소맨이 구합니다. 뭐야? 뭐야 쟤? 오, 찌찌래. 어? 찌찌래. 야, 야. 진짜 이상하다. 아니 말걸지면말 걸치면. 완전 그냥 행무시를 해버리는군요. 걱정 마. 가면 갈수록 달라진 뽀찌타와 달라진 나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음. 데뷔 헌터가 데려가보자. 막지마 씨. 아잘 데가 없다. 여기서 좀 자자. 포찌타 우리 단칸빵이라서 너무 힘들다.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어, 돈도 없어. 아빠란 인간이, 어? 우리한테 빚만 잔뜩 남기고 갔잖아. 아, 근데 마키마씨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지금 발전 과제를 보면은 우선은 마키마 씨한테 말을 걸어야 데뷔런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키시베 키시베랑 맞짱을 뜨라고 하는데, 야 잠깐 저건 또 뭐냐? 무슨 건물이 하나가 있네요. 저기에도 있고요. 이거 그 건물의 정체가 뭐지? 마키마 씨, 어디 계십니까? 애타게 찾고 있어요. 난 데뷔런터가 되고 싶다고요. 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마키마씨 아니 어디 계셨어요 자, 한참 찾았잖아요 제가 그 차기 체인소맨 예예예 예, 예. 저기 후견자입니다 저기요 음. 저 무시 마키마씨 무시하지 좀 마시고 음. 저 만화에서 볼 때는 댄지 엄청 이렇게 막 예뻐해주고 그러시던데 음. 아, 아, 아, <웃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체인소맨의 증표입니다 오, 오, 관심 보인다. 관심 보인다. <웃음> 제가 데빌헌터의 자격이 이 정도면 있지 않을까요? 데빌헌터에 가입시켜 주세요. 네. 와, 데빌헌터가 되었습니다. Yes.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데빌헌터로서의 임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빌헌터 슈트 이거 뭐야? 공격? 방어? 1 2 방어? 아 이거 센데? 어? 그리고 데빌헌터 소드가. 포치터보다 강해.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휴지. 데뷔 런터로서의 첫 임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의 힘을 한번 얻어 보자고요. 아키한테서 콩을 한번 배워 보자고요. 자, 제가 이제 아키 씨한테서 여우의 악마 바로 그 계약해버렸습니다 어 야키 나도 이제 데빌헌터라고 뭐 너랑 나랑, 나랑 굉장히 동등한 입장이야 니가 먼저 들어가다고 해가지고 뭐 선배 행세를 한다? 아나 그럼 바로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주먹부터 나갈 수도 있어 하자. 신경도 안 쓰는데요? 아자양만 계약을 한번해봤기 때문에 바로 한번 써보러 가보자고요 콩 하야! 와! 나 이거를 써보고 싶어서. 한번 더. 콩. 나이스! 너무 멋있고. 이거를 악마한테 쓴다? 바로 인기스타 되는 거야. 아, 너 야, 이거 근데 쓸 때마다 피가 난다내 생명력을 희생해가지고 쓰는 건가 봐요.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은, 그, 저기, 저기 뭐냐. 고기 좀꼬먹어야겠다 아, 이렇게 배고픔에 시달리는 게 맞나. 배고파! 오룡룡 어우 로 이제 좀살것 같네 아, 잠깐만 호벤이잖아 야너 여기서 일 안하고 뭐하냐 혼날래 확콩 써버려 좋아요 이제 뭐 여우 양마 능력도 한번 써봤겠다 본격적으로 아... 저 슈인소맨이 돼볼 겁니다 자 포치타 너 길들인 건 좋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될 시간이야 내 심장이 되어라 짠 와우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톱의 악마 심장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먹으면 저 이제 체인소맨이 되는거죠 체인소맨 온 와우와우와우와우 어 와우, 와우, 와우. 겁나 멋있어 체력도 겁나 많이 늘었습니다 두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앵간애들 잡을만 하겠는데 체인소스윙 보니까 뭐 이거는 기술을 쓰려면 은 피가 필요한가 보네요 그리고 달리는 속도도 좀 빨라졌고 훌륭합니다 이제 슬슬 악마들 사냥을 떠나야 되는 건가 오, 공격, 체인소 공격도 16이라서 매우 막강합니다 어 때마침 잘 됐습니다 저의 첫 먹잇감 좀비의 악마가 보이는군요 일로와일로와 썰어 썰어 썰어 마구 마구 썰어 좀비 소환하면 어쩔 건데 불타잖아 싹싹싹싹 알로와일로아로와준야 와, 와. 좀비암마 왜이렇게 단단하냐 생각보다 와좀비한마는 역시 좀비를 마구마구 마구 소환을 하네요 능력발동 어 아, 공으로 잡을 있는가 이게 아니었는데 자 체인소스윙 우 돌진기술이구나 체인소스윙 우 쓱싹쓱싹 앞으로 전진하는 기술인가봐요 아 전진하면서 썰고 다니는거네 쓱싹싹싹싹싹 비켜 임마 아, 요런 느낌스. 와, 달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웃음> 뭐 어쩌건데? 뭐 어쩌건데? 뭐 어쩌건데? 네가 뭐 어쩌건데? 너 그냥 쩌리 1이잖아이 자식아. 왜 까불어? 자, 아까부터 이 건물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봅시다. 어? 이거 설마 아! 아, 못 나가잖아! 저거 앞에 있는 거 영혼의 양마네이 짜식이, 짜식아, 짜식아! 짜식, 자식, 짜식아, 짜식아! 어, 이거 체인소맨. 나 이거 근데 버그 걸렸냐? 왜 이렇게 세지? 아까 이렇게까지 세, 세지 않았는데? 아, 피가 차가지고 강해졌나 보구나! 놀러와! 음, 음, 음, 음, 어, 영, 영혼의 악마 왜 이렇게 단단하냐? 시간이 지나면 난 피가 차요. 콩까지 쏴야겠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 모든 걸 잃고 말았다 나 잘할 수 있을까?